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윤 대통령 미 경제 사절단 방미 관련해서 이 제약 관련주,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 먼저 방미 사절단 관련된 중소형주는 형지부터 TYM 뭐요런 이수화까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 122명이 동행하는 최대 규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로봇 등 이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좀 갈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일 업종이기 때문에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 약 70%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사는 이제 30%대고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입니다. 지금 이 노란색은 이제 중소형주죠. 그리고 대형주들을 색깔이 없는 건 이제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약, 헬스케어 쪽에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올릭스까지. 그리고 그 금요일장, 이제 하락장에서 그래도 버텼던 쪽은 바로 요 헬스케어 쪽이었어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버텼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 쪽이죠. 히림 현대건설, 이두 개의 기업. 히림이, 히림이나 현대건설이 좋았고, 흐름은.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지금 그 어떻습니까 그 공물가 상승 상승 그래서 비료 관련된 주 공물주 또 그와 관련된 기계 조 tym 아세아텍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il 사이언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주, 또이 a 스토리나 레몽레인 예, 엔터 주들 그리고 뭐반도체쪽 YIK 제우스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구리 관련된 어, 국일신동, 소모성 자재 구매사인 아이마켓 어, 이런 종류들. 저 자동차에서는 삼보모터스, 뭐 카본, 형지 이런 쪽은 뭐 흐름이 이렇게 그닥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나마 조금 그급여장에서도 버텼던 종목이었던 요 헬스케어, 바이오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 헬스케어 바이오 20곳이 있습니다. 어,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외에도 어, 이렇게 많은 바이오 기업, 또 헬스케어, 기업, 헬스케어 기업들이 있고, 또 비상장 바이오 관련주로는 이제 영케미칼 같은 경우는 의료용 밴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징캐스트 암 진단 기업이고, 엑세스 바이오가 6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오케스트라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하고 종근당 홀딩스가 50억을 투자하고 있고 스틱 SBI SBI가 바이오오케스트라에 투자 중인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이 바이오헬스케어 이 관련주 한번 시총과 어 지금 현재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노맨이가 5% 상승하면서 가장 그 바이오디지털 중에 가장 그 흐름이 좋았고 보령이가 2%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실적으로는 이제 올릭스, 진오미 이두개 종목은 어 작년에 이제 어 적자를 낸 기업이지만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PBR이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5.5배, 셀트리온 5배 수준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진오메니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상승률은 좋았습니다. 시총을 보시면 올릭스 3천억, 3천억대 이두 개가 3천억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어 기업들 그리고 이 보령이가 6천억대. NH이노엔이나 셀트리온은 이제 대형주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9천억대, 23조의 높은 그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기업은. 그래서 이들 기업 한번 어 관련 내용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릭스, RNA 기반 또 탈모 난치성 질환 치료제 관련 주 그. RNA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난치성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이고 이 RNA 기업 가치는 미국 어, 엘라일람이 시총 30조로 1위 기업입니다. 2위 또 우리나라는 5위에 올릭스가 이제 5위 수준에 있습니다. 시총을 보시면 이제 3천억대 얘는 30조죠. 뭐 상당히 이,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5위와 1위가 그리고 유일하게 비대 흉터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세계 최초로 RNA 기반 탈모 치료제 호수 일상 어 일상을 제출을 했고 비알콜성 간염 치료제를 어, 수출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올릭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초 들어가는 거 이런 거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기 세계 순위는 이제 5위대 지금 뭐 9월달에 바닥을 찍고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요 한번 터졌었죠. 요 최근에 최초 탈모 관련해서 한번 시세를 한번 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평소 거래량이 5만 주에서 거래되는 종목이고 이때 이제 140만 주 정도가 한번 터졌던 기업입니다. 지노맨 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치매 뇌질환 관련주입니다. 치매나 자폐 또 면역 항암제 관련주. 그래서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암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하, 항암제 관련 또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책적으로 요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CJ 바이오사이언스, 고바이오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이 지노맨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한번 시세를 한번 준 이후에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고점 나이 때 뚫, 뚫었던 요 저항선 나이 때 아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령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어 항암 보조제 뭐 여러 치료 그 포트폴리오, 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 최초 스프레이 어, 탈모 치료제죠. 요거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우주 의약품 관련 주고 어, 요게 한번 이렇게 이 뿌리는 탈모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급등한 이 전력이 있는 이 보령입니다. 지금은 뭐 바다권에서 야금야금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보령이 NH 이노엔 원수기 두창 또 이 음료죠, 숙취에서 음료, 컨디션, 이 기업이 이제 NH 이노엔이고 한국 콜마가 대주주입니다. 43%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 보시면 뭐 원숭이 두창 허가를 받았고, NH 이노엔은 숙취 시장 1위 기업입니다. 국내, 그리고 수액제 시장에서는 거의 2위, 뭐 3위, 요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항구토제 시장에서 1위 기업입니다. 또영육성 어, 식도제 에, 역류성 질환 치료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케어 케어캡이 어, 지금 전에 찍었던 저점 부근 때까지 좀 하락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 어, 때도 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한번 상승한 이후에 뭐 계속 이제 흘렀던 N 어, H K 셀트리온. 램시마 관련주고,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주. 코스피에서 이 바이오 쪽, 이 매출 보시면 1위는 삼성 바이오로직 9600억대의 매출이고, 그 다음 2위가 셀트리온입니다. 3위 유한양행. 램시마가 6년 연속 처방약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고, 어 그리고 뭐 항암제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 세포, 어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생, 이 연구 중인 기업이 셀트리온이고, 지금 어, 한번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준 이후에 어, 조정받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방미 사절당 관련된 어, 제약 어, 바이오 기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어떤 성과를 내고 돌아올지에 따라서 또 이런 기업들 또 바이든이 어, 또 밀어붙이고 있죠. 항암 치료제 관련돼서 어떤 성과들을 내는 기업이 나오면 또 이런 기업들도 어, 이 외에 많은 또 항암 기료 어, 또 치료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 흐름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